네, 저희 제품은 리튬 인산철 이라는 배터리입니다. 인산철 배터리는 최대 장점이 수명이에요. 충방전 약 5,000회까지 가능하고요. 5,000회 정도 충방전을 하고 사용해도 용량의 80%를 쓸 수가 있어요. 굉장히 오래 쓸수 있죠. 그래서 캠핑카 매립용 배터리로 요즘 인기가 좋고요. 이 배터리를 이용해 파워뱅크를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이 배터리 하나는 3V입니다. 3V, 3V 1 2 0 a 고요 요것 4개를 이어 붙이면, 직렬로 연결하면 12V에 120A 파워뱅크가 됩니다. 직렬로 연결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베이지색이 마이너스, 까만색 단자가 플러스고요 여기서 먼저 우리는 어느 쪽을, 4개의 배터리 중에 어느 쪽을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용할지 결정을 해야 돼요. 저희는 이 왼쪽 배터리를 마이너스로 쓰고 왼 오른쪽을 플러스로 쓸게요 그러면 차례대로 마이너스로 쓰는 배터리가 1번, 그 다음이 2번, 3번, 4번 이 배터리를 직렬로 연결하면 돼요 직렬은 이 마이너스는 놔두고 플러스와 마이너스, 1번의 플러스와 2번의 마이너스 2번의 플러스와 3번의 마이너스 3번의 플러스와 4번의 마이너스를 연결하면 돼요 그럼 단자가 두개 남죠 이 단자는 출력 그리고 충전용으로 쓸 거예요. 그런데 리튬 배터리는 종류가 많은데 모든 리튬 배터리는 과충전이나 과방전이 되면 셀이 영구적으로 망가져요. 그래서 모든 리튬 배터리에는 이렇게 생긴 보호회로라는 걸 사용합니다. BMS라고도 부르고요. 자, 이 보호회로에는 밸런싱 잭이라는 게 있어요. 한 꼽아보고 설명할게요 선이 4개 구요 이각 4개에서는 4개의 배터리에 연결될거에요 그래서 4개의 배터리에 전압을 체크해요 과방전이 되면 하나라도 충전이 많이 되면 충전을 차단하구요 이 4개의 배터리 중에 하나라도 방전을 많이 하면 전체 방전을 다 꺼버려요 얘는 배터리 보호하는게 사람이 전기를 쓰는 것보다 무조건 우선이에요 요걸 보호회로라고 합니다 잭은 이제 빼놓을게요 자보호회를 연결을 어떻게 하냐 보호회로는 보호회를 보시면 BT 마이너스라고 적힌 부분이 있고 P 마이너스라고 적힌 부분이 있어요 둘다 마이너스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냐면 선이 두 개니까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연결하는 거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BMS는 마이너스 출력에 연결해요 마이너스 출력이 BMS를 통해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거고요 마이너스 전기가 충전을 할 때도 BMS를 통해가지고 마이너스 전기가 BMS를 거쳐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BMS는 각 배터리의 전압을 측정해가지고 출력과 충전을 막아요. 그게 첫 번째 목표예요. 약 예. 잠깐 BMS 연결해 볼게요. 되게 쉬워요. 이 상태에서 BMS를 어떻게 연결하냐면 자, BT 마이너스라고 적힌 선이 있습니다. BT 마이너스라고 적힌 선, 배터리 마이너스예요 배터리 마이너스를 나사를 찝어가지고 마이너스 단자에다가 연결합니다. 연결했죠?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배터리 스프링 와셔와 와셔를 이용해서 스프링 와셔를 왜 쓰냐면 나중에 잘 풀리지 말라고 흘러가지지 말라고요. 자, 연결합니다. 밸런스선은 네가닥이 연결되어 있어요 네가닥이요네가닥이 있고요 밸런스선을 BMS에 꼽고꼽은 상태에서 글씨를 확인해 보면 BMS에 배터리 1, 2, 3, 4라고 써져 있어요 1, 2, 3, 4이 선이 배터리 1선이에요 배터리 1선은 어디에 연결하냐 1번 배터리 플러스에 연결해요 배터리 2는 2번 배터리 플러스 3번선은 3번 배터리 플러스, 4번선은 4번 배터리 플러스에 연결해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연결을다했으면 마지막으로 밸런스 잭을 BMS에 연결합니다 연결할 땐 요령이 있는데 1번 배터리 쪽부터 먼저 접촉을 하도록 사선으로 연결할 때 잠깐 깜빡했죠? 자, 줄이 완성된 거고요 네. 자 측정을 해볼게요. 배터리 자체 전압 플러스, 마이너스 13.17 볼트 나옵니다 다음에 자 들어봐주세요 네 bms 통환 전압 13.17 네 아이고 네16이 정도면 괜찮아요 전압과 어 약간의 전압 강하고요 17,16 요정도면 정상이에요 자파워백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파워뱅크에요 진짜 별거 아니죠 근데 여기에다가 뭘 추가로 하는거냐면 이 배터리를 가방에 넣고요 가방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볼트메탈을 장착하고 음, 스위치를 장착하고요 아니면 요런것도 있어요 usb usb를 장착하고 또는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자동차용품 있죠 시거잭 시거잭을 장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인버터 쓰실 분들은 이게 접지터미널이라고 그러는데요 100A 이상 전류를 사용할 때이 단자를 달아주면 됩니다. 그럼 인버터를 쓸수 있고요. 그런 건다 응용이에요. 기본적인 파워 앵크는 여기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파워 앵크를 이용해서 좀더 제품 같은 자작 케이스까지 된 자작 하는 방법을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 이상 네.